지금 최상의 덱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최상의 덱 구성을 제가 맨 위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질로 얻을 수 있는데 요거 최상의 덱 구성을 보여주면 자, 전이의 카게야마 히나타 그리고 아 이와짱 이 괜찮고 자, 후이의 니시노야 사마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수비가 되는 캐릭터를 써줘야 돼요 뒤에서 같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쿠로우 요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내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베스트 구성이에요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쿠로우가 조금 뒤에서 다이치랑 같이 수비해 주는 게 좋거든요 내 민규 고마워요 그래서 전위에 이렇게 하게 아마 히나타 이화장 후위에 프로 수어차피 수비되는 캐릭터니까 이렇게 전위로 이렇게 도도 어느 위치든 무난하게 잘 소화해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아이치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인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좋아요. 지금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러면 포지션별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네요. 쿠로오가 탑, 쿠로오가 탑, 그 다음에 히나타, 그 다음에 치키시마 아오네, 그리고 리에프, 그 다음에 우리 쩌리 이노카, 그 다음에 아마고치. 요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. 이게 이제 순위대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세터는 요 순서가 맞아요. 스가와라를 왜냐하면 고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. 켄마를 고육성하는 것보다 스가와라 고육성하는게 빠르단 말이지 그래서 켄마보다 스가와라가 조금 더 앞선다고 봐요 스가와라가 버프 주는 것도 좋고 스가와라 삼성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윙스파이커의 탑은 누구냐 이와짱이다 이와짱 다음에 아사이다 아사이 다음에 광견짱이다 광견짱 다음에 타나카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다이치가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? 스가와라 무료로 줘서 너무 좋아요 나 스가와라 없었으면 세터 없이 게임할 뻔했어요 저는 요기 순서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윙 스파이커의 탑은 이와이짐입니다 이거는 이와짱이 정말 공격 좋아요 공격 좋고 수비가 살짝 띠띠하긴 한데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서브, 스파이크 서브 때릴 수 있는 건률 좋다 아 근데 아, 아사히를 내가 안 써보기는 했는데 이와짱을 이성으로 쓰는 나로서는 이와짱을 추천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리베로는 요렇게 순서가 될것 같아요 니시노야 네코마, 와타리신지 다이치는 공격이 좀 구려서 공격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스킬도 수비 스킬이죠 보면은 포지션별 순위를 짜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지션별 순위를 짜자면 니시노야 여러분들 고육성 할수 있을 때싹 긁어서라도 그 조각 다 사세요 니시노야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가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작할 수 있을 때 완전 싹 긁어서 제작해 가지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스가와로 육성을 해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지나가면 그만큼 못 키우거든요 어차피 확률이 극악인 게임이어서 내가 봤을 때 한달을 해도 아이콘이 두개 얻기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우상도 너무 짜고 그래서 무조건 공짜로 주는 캐릭터는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고육성을 해야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띠띠하죠 그래서 그래서 니시노야 꼭 받고 스가와라 꼭 받고 고육성까지 꼭 하시길 바라고 아 그래 엔노시타 받는 게 있는데 엔노시타 받는 건 진짜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엔노시타 받는 거는 엔노시타 받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키노시타 아걔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엔노시타, 키노시노시타 키노시타 또 있죠?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타이키 t v 에서 받는 캐릭터 그것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니시노야랑 스가와라는 그래도 조금만 부지런히 한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키우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덱과 그리고 포지션별 순위까지 자 여러분들의 아 맞다 키노시타 맞아 키노시타 얻는게 좀쉽진 않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 윙스의 깡스텟은아사이가 가장 높기는 하대 오호 아, 근데 이화짱이 대각선 때리는 게 진짜 좋아요. 내가 송컨을 많이 해서 그런데, 대각선 때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제, 보여드린, 이 순위표는, 요렇게 될것 같아요. 순위표는 이렇게 되니까,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,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, 그리고 아이코닉을, 하나, 두 개, 결과적으로, 공짜, 공짜로 주는 애들, 노가다로 얻는 애들, 붙여서 가야 되는, 그런, 방법밖에 없어요. 진짜 어려워요. 누가금에 누가금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.